인생은 지금이여 <목소리> 함께 o <laughs> o I'm all about e a u In the n we'll be e e r pat